안녕하세요. 이렇게 매끄럽게 출발하고 싶은데 출발하자마자 가라앉거나 혹은 제자리에서 버둥거렸던 분들 계신가요? 그냥 바닥이나 벽 밀고 출발하세요 하니까 시간 내서 배우기보다는 얼떨결에 하다보니 됐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벽이든 바닥이든 밀고 나갈 때잘안 나갔던 이유는 두 다리 모두 힘줘서 위쪽으로 점프하려고 했던 점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위로 뛴만큼 물속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특히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나아가지 못하고 바로 멈추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걷듯이 출발하면 돼요 두 다리 모두 점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걷듯이 한쪽 다리 먼저 내딛어주고 뒤에 있는 다리는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뒤쪽으로 뻗어내세요 그리고 내딛은 발로 마지막에 바닥을 살짝 밀어준 뒤 뻗어낸 다리 옆쪽으로 자연스럽게 붙여줍니다 걷듯이 출발에 떠있다가 추진이 감소하면 두 무릎은 가슴으로 당겨 멈추어 주세요. 이렇게 50m, 100m 계속 반복을 하시면 10분 안에 익힐 수 있습니다. 자유 수영할 때 사람들 수영하고 있는 곳에서 가다 서다 반복하기가 어렵다면 5m에서도 연습할 수 있어요. 5m 간격을 두고 뒤쪽으로 걸어 나온 뒤벽 쪽으로 걷듯이 출발해 보세요. 그리고 손이 벽에 닿으면 역시 무릎을 당겨 멈추어 주면 됩니다. 벽에서 출발할 때는 한쪽 다리는 바닥에 한쪽 다리는 벽에 두고 준비합니다. 이때 바닥에 있는 다리보다 벽 쪽에 있는 다리를 밀어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위로 뜨지 않고 앞쪽으로 매끄럽게 출발할 수 있어요. 출발하는 거뭐 별거냐 싶을 수 있겠지만 별게 맞거든요? 출발 자체가 나중 스타트와 연결이 될 것이고 스트림 라인, 저항의 느낌, 글라이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매 순간 출발할 때마다 연습을 할수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앞으로 왕초보를 위한 팁은 계속 될 거예요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안녕